네,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그 브리딩 글리시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와서 좀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앉으시죠. 연말도 되고 이제 새해도 다가오고 하니까 제가 새로운 목표를 하나 잡아서 공부, 영어 공부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싶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좀 도전해보려고 브리딩 글리시를 시작하게 됐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추천을 할때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영어를 반복해서 듣고 하다보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브리딩글리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괜찮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최첨단 기기로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웃음> 저는 책으로 보고 연필로 쓰던 세대여가지고 뭐 익숙하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 브리딩글리쉬가 영국 영어잖아요 저는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웃음>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Shin Min 신민철 And my job is Model and actor and teaching modeling um, Nice to meet you <웃음> 네,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영어 잘하는 거지? 편집해 줄수 있나요? No. 한동안 멀어졌던 영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한번 제대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탭의 첫 화면이고요. 어, 브리딩글리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탭을 키고 나면 이렇게 두 가지 앱이 있는데, 일단 브릿 탭 이게 전용 앱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네, 쭉 셜록, 닥터 우, 오펀블랙 그리고 루더, 더 롱맨, 뭐야 이거는 나 영어도 못 읽고 있어. 더 듀레스. 실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네 영드들이 있고요. 이렇게 탭마다 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즌 9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랑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또 공부하는 맛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고급진 스크립트북이에요. 캐릭터 소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드라마를 보는데 훨씬 더 재미있게 볼수 있는 그런 영어랑 한글 이렇게 나와있어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첫 번째 강의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음, 이렇게 장면별로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영국 남자 이분이 나와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네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 여기서 영어 자막이 나오고 어, 영국 남자 이분이 해설을 해주고요 옆에 보면 그때그때 그때 이야기하는 제이뭐 단어라든지 연결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응용해서 쓸수 있는 표현들 그런 것들이 옆에 같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문장에서 내가 할수 있는 다른 표현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단계는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문장들을 미리 이렇게 훈련할 문장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이 왜? 아, 왜 또? 아, 유, 야, 유... 이제 이세 번째, 4단계에 오면 코칭이 시작이 돼요. 제가 영어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The image is upside down. How do I make it upright? 그리고 준비가 되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영어로 말해달래요. The image is upside down. How do I make it upright? 그리고 내 음성 듣기가 있네요. The image is upside down. How do I make it upright?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너무 이상하게 들려저 들리... 이로... 이러... 아, 아닙니다. The image is upside down. How do I make it upright? 여기가 참 이상하게 나오나봐. The image is upside down. How do I make it upright? 오... 드디어 좀 천천히 말하니까 되네요.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How's the new job going? How's the new job going? 아, 99%! 아! 영어 다 했네 잘하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제가 말해보고 거기에 대한 발음 정확도도 이렇게 알수 있다는 게참 신박하네요 세 문장 모두 알아들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네요 조금 자신감을 얻었어 이제 학습한 영상을 마음껏 볼수 있대요 네브리딩글리시 처음 한번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간단하게 느낀 점이나 뭐 좋은 점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좋은 점은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드라마를 감상하면서 더불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뭔가 영상매체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음, 영어에 대한 접근이 편안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문장 문장마다 굉장히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응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좋은 점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탭으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앱을 받아서 아까 브리탭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어디든 이동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컴퓨터로 이제 브리딩글리시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어,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동하는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노트북을 갖고 어디 나가서 공부할 때라든지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들을 좀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아쉽다기보다는 약간 우려되는 점이 좀 있었어요. 영어를 정말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는 어 이걸로 접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드라마에서 원어민들이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해설을 할때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것들은 그나마 좀 천천히 말을 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드라마 속에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너무 일상적인 대화 스타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흘려 말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들이 좀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처음에 이제 영어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런 것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드, 영드, 영국. 영국 가보고 싶어. 요새 손흥민 축구 진짜 잘하잖아. 이 기회에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써먹을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손흥민 화이팅!